불쾌 지수 계산식, 자, 섭씨 온도로, 섭씨 온도로 0.72 근구 온도 플러스 습구 온도, 온도 더해서 0.72 플러스 40.6 도시. 자, 계산해서 불쾌 지수를 구할게요. 자, 지금 보시면은 보입니까? <웃음> 자 이렇게 지금 습구온도 드라이 되어 있는 것이 습근구온도 그 다음 웨스트 습구온도 자 이렇게 해서 두개 온도값으로부터 여러분들 불쾌지수를 한번 구해보자.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근구 온도는 그냥 온도계에 그냥 달려져 있는 상태고요. 습구 온도계는 이와 같이 증류수의 흥겁 거절을 통해서 지금 물이 증발될 수 있는 증발에 의해가지고 온도가 낮아집니다 근구온도 보다 는 습구온도가 낮아요 그두 값을 구해서 우리가 지금 불쾌지수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이 값이 현재 얼마인지 누구가 한번 읽어볼까? 와서 읽어보고 계산을 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근구온도습구온도몇도인지시어주세요건구2 근구 8도습구2 4도 자, 구수 첫째 자리까지 도긍구요카구도구 계산. 계산. 건 온도 이십팔 점 영. 습 온도. 원 어, 읽어라. 건구 이십구 점 영. 이십구 점영 24.8, 24.8. 자, 계산하세요. 40.6. 자, 석시 언더, 불쾌지수. 자, 석시 언더로 읽었습니다. 계산해보세 얼마나 옵니까? 얼마? 자, 계산 되겠지요?